<웃음> 그러면 열두째 아한 주인이라 서암이란 사람이 서암이란 신님이 날로님 주인공을 부르더라 주인공 이게 예, 책이겠어요 서암 은하상이 은하상이 매일 시스로 주인공을 부르고, 다시 시스로 응락을 해. 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기를 주인공아, 이래서, 저녁 때 때문에 그래, 저녁 때 되면. 주인공아, 부르고, 예, 자기가 또 예, 하고 응락을 해요. 응낙으로그다 이르기를, 이 이르기를 성성책하라. 성성책은 정성체리는 거지. 깔끔, 깔끔하게 하라. 요소리야 성성책하라. 또 낙해 예하는 예, 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 다시 일에 다른 때와 저 다른 때와 다른 날에 막수인만 하라 사람 없 없은 이금을 받지 말아라 예예 예, 예, 이런다는 게요. 이 자기가 부르고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거지고거 이제 원칙이고 여기서 이제 염제가 나와요. 무문이 가로대 서암노자가서암 늙은이가 자매자매 해야 농출 허다 신두기면이로다 지가 시시로 파고 지가 시시로 뭘 사고 해가지고 혼자 고이 주고받고 해가지고 말이야 농출 허다 신두기면이로다 허다한 적자는 말이지 신두기물 신어 머리와 귀어 나을 농출함이로다 도깨비놀음을 한다 이 소리지? 도깨비놀음을 한다 하고 그 무슨 까잖아이 하는 건 지물지성이나 그랬으니까 저금 뭐가 이래 급한 일이 있으면 뭐에 이비 하든지 그걸 그러하는 소리요? 어 주의 주는 소리지 이이 이. 일개 한자와 한낱 부르는 것과 한낱 대답하는 것과 한낱 성성죄하라는 것과 한낱 사람의 명을 적어서 사람의 없은이김을 받지 마라 하는 것을 인착하면은 그걸 인착을 하면은 하면 집착이 돼요 그래 인착을 하면은 도리어 이 옳지 못하다. 그게 병이 된다 이게요. 병이 된다. 암만 주인공이라도 주인공을 불러서 주인공에 그 하면 주인공은 매임 안 되는 소리야. 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야이게 방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서암심이 저런 짓을 하는 게 나도 좀 그래 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 뻔뻘하려 하는겨 응? 어? 됐어요? 만약 또한 서암아 하는 그 짓을 뻔뻘하려 할지라도 종이 야호 야호 견해라 야호 견해 야호는 그 여호 아이라 야, 왜 사람이 좀뭐그다면아 저건 여호 겠다 그러지 왜 <웃음> 여호 견해가 된다 그, 자기 주인공을 아무 그래도 인착을 하면 못 쓴다, 이거. 그, 이제, 어제 아래까지 전부 얘기가, 식과, 근과 진, 그걸, 뭐라 그러지 근진식을, 근진식을 뭉치놓으면 내라고 그래, 내란 거. 내라을 내란 거, 그, 집착을 하면 주인공 해도 주인공을 이제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걸 자가 성찰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주인공에 집착을 하면 그건 여전히 범부고 못 쓴다 이, 이 소리지 어? 그래서 옛날 저 중국의 선도 신선어도 하는데도 성인은 무기라 성인은 자기라는 걸 없다 이겨 자기를 이어버린다 소리지 성인은 무기고 이걸 이제 성인은 무기고로 성인은 이참 좋은 소리야 성인은 무기고로 무소 불기라 그래 무소 불기라 성인은 자기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하나만 잊어버리면 이 천지 우주법 성이 자기가 되어버리죠 무소 불기라 자기 아닌 바가 없어져 버려 그게 이제 수행 방법이요 성인은 무기고로 무소 불기라 이건 누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마라제보 제자에 네성네 네 제자가 있어 성조 성예 도생 도예 하는데 성성조법사 말이야 성조법사. 자또 넘어가요. 자꾸 가야지 오늘 무지니 가야돼. 송월 요건 장사 경잠선사의송월에다 뛰다 나왔구만. 장상 경자승사라고 유명하냐이요? 거기가 이제 이런 설상이 이걸 저 인덕하면은 불세 그걸 아집이 되고 아리아식이 된다 소리요? 아리아식아리아식 아리아식 그걸 가지고 불성으로 알면 큰일 난다는 게요. 송어에가로 돼. 이건 달인 송을 여다 갖다 놓은 기지 이 저것에 무무 송은 아닙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성짜리 법성짜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집이 종전 인숙신이라. 다음은 앞으로 조차서 여전히 말이야 다 앞으로 조차서 식신자리 아리아식자리 그것을 거르더을 유행이다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불승으로 알아요 요새 대개 말이지무량겁내 생사 본인을 무량한 겁으로 오면서 생사 근본이 그늘 그 아리아식이 치인은 한자 본래인으로다 어른 사람은 그걸 불러가지고 본래 사람 주인공을 삼는다 됐죠? 이업적에 넘어가요? 예. 네. 열쇠째는, 덕산 탁바라, 덕산이가 이제 바리떼를 들고 나온다, 이 소리야. 탁바라는 바리떼 들고 다닌다, 소리야, 그게. 어. 덕산이, 덕산은 누구지? 이거 자꾸 이래다 보면 또 얘기를 해요. 덕산이란 옛날 죽은강이라 하는 사람이라, 죽은강이. 주근강이. 죽은강이라는 사람인데, 그, 저, 자기가 금방지기, 그 건강경을 많이 했다 해서 그죽은강이라 별을 가졌는데, 저 드렁이 남방에 말이여 남방에 뭐 신임대가 앉아서 견성만 한, 하면 하루아침에 오면 부처가 된다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여 적어도 삼마성기급을 닦고 육도만행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 저놈은 마구인소라 캠니 그걸 깨달아 갔지 않았어 가서 가서 그래서 그 중간에 왜저 늙은 이만 내가 떡삼먹으려다 혼나고 영산영담스님 찾아가서 견성한지가 바로 이기여 됐지 쉽게 쉽게 덕산이 하루 날에는 이조실로로살 때지 하루 날에는 바를때를 들고 이제 당을 내려와서 좀 때가 지내 다음에 정신 좀 늦었던 거에요 점심이 늦은 게우쭈정도안 치고 이럴까 해서 바를때를 들고 슬그머니 이래 나와 보는 겨요 그래 가지고 고향조하는 설봉 설봉에게 말이야 이 노, 노, 노장님이 노노한이가면 늙은 놈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늙은 노장이라 소리야 이 늙은이가 아직 정도 울지 않냐고 북도 처지 미아리하지 않는데 바리따를 들고 어느 곳을 행해가는 고 하는 걸 그+ 그좀 당했다 소리야 봤다 소리는 당했다 소리야 신임 어딜 바을두 주고 갑니까 이랬던 모양이라 본다 소리는 당했다 소리야 응응 어? 어? 당했다 그러니까 볼수 없지 그 그러니까 덕산이가 문도 그만 방장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배는 고프지만 방장으로 저것 조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고양주 하던 그 설봉이가 말이야 아직 이이는 그때는 견성을 못했어. 설봉이가 그 자기 사형되는 암두한테 암두 전하리. 암두한테다 그걸 거사를 했어. 아그 고장님이 저렇쓰싫어서 원래 내가 한번 음, 그만 그것을 했더니 그면 돌아갔다고. 어? 그러니 설봉이가 그걸 갖다 암두 자기 사형한테다 거사를 한대. 암두가 이르기를 대소덕산이 만만찬은 덕산이 요설이야. 만만찬은 덕산이. 요걸 만만찬, 음, 만만찬 대소는. 에. 만만찬은 집필않하도소리이니에 난데는 유석이라 유 유석이라 쓰기도 합니다. 유석 유석이라도 일 일반말 사스가라그러는데 사스가 대소라서 놓것도 사스가일래, 사스가 만만찬은 그저 그것. 그게 이 고집친 사람 고집친 사람을 가지고 만만찮은게 고집친 게거든 고집친 그 늙은이 저기 늙은이가 이 소리야 어미희 마루쿠로다 마루쿠를 아직 깨달지 못했다 어제 아래 마루쿠 한번 얘기했지 마루쿠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 탐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얘기했지 어? 피할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고 그만 만사가 그그 저기 그리낌이 없어 무해가 돼 버리는데 우린 그래 안되지 듣기 서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보기 서은 것만 봐도 마음이 상하고 그니까 저저대소득선이 만만치 은 저거석 득선이가마루꾼를 아직 알지 못했구나 조실로로서 해도 그 일부러 그래 조작극을 하는 기라 그니까 덕선이가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오그 소리를 듣고 또 시자로 해여곰 암두를 그림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알아? 암두를불불러가지고조슬에 오라 그랬단 말이야. 어 오라 그래가지고 물어가르데. 네가 노성을 나을 갖 같다. 그렇게 무슨 뭐 일이 있느냐. 즐기야. 이 <웃음> 불게 이라하면 늦으니야. 이랬단 말이야. 거기 그이기끼야짤 거다. 이의주사야짤 거다. 그래 잘 먹었어. 지나란 나잘 썼지 뭐다. 어 그래. 불경 노성이야. 암두가 그게 암두가 그제조작을 꾸민다는 게 암두가 그그마상지지그저 밀기기이라 덕산스님 기회다 대고 그 기존 빌리라 그래 그다 소금소금을 일렀어 <웃음> 암두가 <웃음> 비밀절리그 뜻을 귀에다 고하니 뭐라 그러니라 신임을 없으니기가 아니라 저놈 고향이하는 적이 평생을 가도 근기는그놈터뜨리으면 크겠는데 고향이문제하고저래 하기 때문에 그 놈을 좀 그깨우치 주게 해서 그래, 그랬습니다. 신임 농사 하실 죠 이랬는데요. 일기기랑, <웃음> 그리고 산이, 그까 그러니까 덕산이 구설 들어오고 이게 뭐 골래를 것도거든. 덕산이가 이게 쉬어 갔다, 됐지알아듣겠지 그이튿날 말이야. 그이튿날은 게 아침에 아침 마중 저저뭐 저, 조참을 하거든. 아침에 또 부산 올라가는 거야. 그저 덕산 스님이 명일에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다르지, 이제, 본문 하는 것이. 과연 심상으로서 우리 같지 않냐 하는 짓들이, 덕선하고, 저거, 저 암두하고, 그럴 거 아니라, 비밀 결사를 해놨으니까, 어? 암두가, 이제, 그, 이제, 조선시님이 올라가서 이제 법을 설, 서라라, 설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암두가 성당전에 나와가지고, 손을 딱딱 뜨뜨리는데, 크게 웃음이 이래대. 또한, 저, 우리 노장님이, 말, 조사스님이, 마르고 얻은 것을 즐거워한다. 이랬다면, 이 조작가가 아니라, 어제 이 얘기를 그래 해놨으니, 그렇지? 타후에, 우리, 타후에 말이여, 다른 날에, 천하 사람들이, 저 노장님을 말이여, 불, 불, 내일이라, 저희 째지 저희를, 저희는 이제, 덕사님을 가르치기라, 저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익기 칠이 흔들릴 못한다, 소리. 네. 됐지? 요거는 그 소리가 없네. 요거는 그 소리가 없그래덕 요거는 그 소리가 없구만 그렇지만 연이나 지덕 3년이라 다음은 3년 뺏기 못하겠다 없지, 이게? 연이나, 연이나, 지덕 3년이라 다음은 3년을 얻을 뿐이다. 3년 밖기더못 산다는 게 좋지. <웃음> 그래서 아, 3년으로 돌아가셨어. 이거 있어요. 딴 데는 있습니다. 여기 그게 없네요. 연이나 지득 3년이라 하는 게 있어. 다음은 3년 밖에 못 얻는다. 그거 써 넣었어요. 어. 에이구 그우면 뭐 지득 3년을 잘못 써. <웃음> 연이나 이맛 기는해 조시를 하고 있으면 하지 네. 응? 음, 3년 만에 등산 선생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어? 연이나 지덕 3년이야. 그마침이 돼야지, 그래도 먹어야지. 응? 암도 전화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왜, 큰 소리하고 죽는다고 여자님이 했지? 군인들서먹을이면 아야 하고 죽었다는 이라 그마루쿨를 의뢰 그래 그런 정도로 가거든 피할라고 지를안해그 오만 그런 걸 받는 기야 자다 됐지 더 물을 거 없지 뭐자 어? 넘어가요 문문날또 염지가 나오지 마냥 이마르쿠올뛴된마르쿠그 자리는 말이 마요. 암두라든지 덕산이라든지 두, 두 놈들이 다 말이야 같이 꿈에도 못 봤다 이거 아주 이건 고일책해서 더더날리 그 주는 기다저 암만 그 이걸 암양미 천 어진걸 눌러가지고 천한걸 만들려고 는게 아니라 목적이 이거는 후훌의 학자들어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게 이게 어? 그리고 뭐죠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네 말이야 암두와 덕산이 그마루그는 꿈에도 못 봤다 점검해서 가져올진댄 포사 일분계로다 좋게 말해 두놈들이다한둥들리 귀리 귀래. 귀리는 뭐라 그러지 허수아비로다 허수아비 귀리정 보라 그러는게 허수아비지 어? 어? 뭐 꼭두각스로다 <웃음> 귀리라는 꼭두각스로다 됐죠 또 넘어갑니다 송이라 송과 해가르대식덕 치초고하면 치초고만 마루고 같은기라 최초구는 근생이고, 마루꾸는, 이제, 그, 징하는 게 있네. 저, 마지막 거를 하는 게 보림 다 해맞추는데. 최초구를 습득을 하면은, 문득 마루꾸도 안다. 마루꾸와, 마루꾸와 다모 최초구가이일구가아다이일이2시0고 219가 아니다. 마루꾸니, 최초구니 하든지, 뭐든지, 이제, 우리가 몰랐던 걸 알아뿌리면, 몰랐던 걸 알아뿌리면, 이거 마루꾸니 최초꾸는 아는 게야, 전부가. 알아뿌리면, 알았다는 생각도 이제 버린기라 됐어? 응? 어? 말없구나, 이제 깨달고 보면 말없구나, 최초구나 깨달고 보면 벌써 그때 가서는 일구, 일구라는 소리도 없어져있게 이일구가 아니다. 어? 자체가 종적이 없어진다. 알아됐지 응? 어? 종적이 나오면 아직도 미진한기다 말없고 못얻등기지 응? 어? 그 이제 성호병소가 돼야 돼. 깨달은 소리까지 이제 없어져요. 이적도는 나 성호병소랑 이쨔. 성호병소 깨달았던 것도 타서, 그걸 깨달은 걸 타, 타, 고서 없어지는 게 같지. 자, 성호병소라. 또 됐지. 열렸째 남전이가 고양이를 빈다. 고양이를 빈다. 남전하생이 동서양당에 모아다투는 것을 인한단 소리, 인해서 해도 돼. 동서양당에서 모아를 다투거늘, 모아를 다투거늘, 모아를 다 들어봐요 이 점. 고양이가 이래게 들뛰리 싸우는 게아니요 모아를 다타요 모아를 다투는 알지? 정승공야 떡 들고 나니까 정승을 이제 막으로 이제 저것들 남편님이 이제 당을 들어가려고 니게 동서양당에서 말이죠. 동서양당에서 대중들이 대중들이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고양이가 불성이 있느니, 저지 대중이 다투는 기라. 모아를 다투, 됐지? 모아가 다투는 게 아니라, 고양이 싸움하는 게 아니야, 그걸. 모아가 불성이, 뭐, 모아, 고양이가 불성이 있느니, 대중들이 싸우는 기라. 모아가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걸 다투는 기라. 됐어? 응? 응? 잘못하면 고양이 저지리 싸우는 걸 보면 안 되지? 됐지? 응? 동서양당에서 모아를 서로 다타야어 대중들이. 불쌍이 있는 일 없는 일. 구자 불승 마찬가지로. 그래, 이제 남전이가 그때 가서 대중들이 해결을 못한게 고양이, 고양이와 요, 요게 드는 거 있지, 왜? 노장들 요, 고양이 요, 뒷짐을 열래 들거든. <웃음> 남전이가 고양이를 지기해 바짝 이래, 뒷꼭를 들고 이래 돼. 대중이 만약 이러면은 이 고예를 살려줄 끼고 구원할 것이고 만약 한마디 법문을 옳게 이러지 못하면은 이 고예를 내가 비겠다 그리고 대중이 무대로 대중이 대답하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약조대로 말이야 남전이 고예를 칼을 탁비뿌렸지 남전이가 수첨지라 됐지 그래서 그런 일이 낮에 생기는데 늦게 해, 해 질물에말이오 그땐 조주는 그 없었어. 조주가 이제 이 남전은 큰 제자 아니여. 그렇지? 이 조주하고 남전하고 그 견성하고 이래 하는데 그 대맥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할 긴데 오늘 못하게 생겼구먼, 어? <웃음> 늦게에 조주가 밖으로부터 어디 갔다 출입했다가 밖으로부터 돌아오거널. 낮이생기던 일을 남전 조술스님이 그걸 조주한테 다 얘기했다. 그사했다. 됐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이 좀 있어야 되지. 그다를 하고, 내가 이제 자네가, 자네가 있었더라면 그때 어떻게 대답했겠는가 물었단 말이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조주가 그 대답으로 말이요. 조주가 신을 벗어가지고 이 머리에 어디다 이고 나가요. 응? 어? 나가거늘. 남전이가 그때서 이래대. 자네가 만약 그때 있었던 들 고예의를 그 구한할 뿐 했구만. 응? 어? 자네가 만약에 있었던 들 곧, 모아를 구덕했을 것이다. 됐어. 어? 무문이 가로되 무문이 가로되 이제 이건, 그, 염롱이지 그렇지? 자도 하라, 조주가, 집신을, 여기, 초, 초, 저, 이건 총이라 그랬데 바로. 저우는 신이라고 했지만은, 총이를 여고 나간 뜻이 자마생고, 어떤한고 만약, 지친지고 저 지친지고 나가는 그 속을 행해 가지고 일전어를 하득한다면은 문득 남전이 남+ 남전의 영이 허행하지 아니한 줄을 알 것이다. 남전의 그 법문 한 것이 허행하지 아니한 줄알 것이다. 되지요? 어? 만약 그혹 그렇지 못할진 댄 여기서 이게 보면 흠흠 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흠. 위들었다이 소리야 위들었다 어? 범이라고 하면 순하지 못한거 아니요 그렇지? 법문이요 네. 네. 네. 어? 네. 어? 뭐잘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험하는 소리 네. 어, 험하는 소리 이제 법, 그 한자 일자법문이라 이랬는데 이래한자법문험 네. 하는 게이야 험. 근데 저 아까 이 하는 거 비슷한 게. <웃음> 아까 이 하는 거 비슷한 소리 이게 이제 맺힌 소리인데 여기 맺힌 소리. 이게 하도야. 이게 그대로 하도냐. 맺힌 소리야. 험 많은 소리가 무슨 소리지 참고하는 겁니다. 하도야. 어? 험. 어? 험 많은 소리가 뭔거모르는 게. 우린 몰라야지 무슨 좀 취미가 있어. 다알아로려 암심이 없어요. 예. 다, 이, 모르는, 몰라야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지. 모르니까. 모르는 걸로 둥 막는다 그랬잖아요. 네. 어어가는 물은 둥으로 막지만은, 우리의 사량심이 흘러가는 것은, 모르는 문제를 딱 갖다 놔야지, 이맥히는 겨. 어? 모르는 문제. 흠, 됐어, 됐죠? 어. 송해 가르대, 조주가 만약에 있었던 덜, 조주가 만약에 있었던 덜 말이여, 남전어, 남전어 그, 법령이, 이영이 거꾸로 행했을끼라. 차영을 도행했을끼라 말이여, 어? 거꾸로 행했을끼라 말이여. 그거 왜 그러든가 아니라 남전은 쓴 도자를 탈각해가지고 탐, 탈각해가지고 남전이에 법문하는 거, 는 법문하는 걸 조주가 했으면그 법문한 주장자를 뺏어 가지고 호령을 하면은 말이야. 남전도 그거 가서 선수를듣거야 조주스님한테 그렇지? 응? 어? 음. <웃음> 도행을 해. 도행. 자, 남전도 그때 가서 는아 목숨만은 좀 살리달라고 했을끼까 <웃음> <웃음> 그제먹심만은좀 <그저 목신만은> <웃음> 재밌죠? 예또 <웃음> 열다섯째에 잘넘어안해 <웃음> 동산이 삼돈이라 동산삼돈이라 그래 동산삼 동산인 동산인은 이게 어떤 동산인게 아니라 동산 양계선사가 아니고 알지? 운문신이은고기운문신이 뭐 있지? 운문신임의 제자이요이동사는이동사는 운문신임의 제자. 이따가 이름은 수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초. 처음을 지켜. 이거 이제 동산 양계는 냉제 5번 선사 근본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라에서 5번 선사는 그 세월을 이루는 양반인데 그 양반은 아주 동산 중에 원조고 요 동산은 요 동산은 운문종아, 운문신이 뭐 제자여. 이도 장한이야. 이 법문이 저, 저요안 나왔지? 어, 이 밑에 나오는 거. 이 순서가 제대로 못 됐네. 동산이가 법문 선거보다도 동산한테 운문이 법서서 그 깨달은 게 있거든, 요 밑에 가면. 우리 순서가 그래 됐네. 그, 예, 수촌줄만 알아주세요, 수촌줄. 마삼근이를 하는 게 이, 저, 요 동산어, 요 동산어 법문이 저, 본문이야 마산군 마산군 냉이 나오지. 그거 네. 어. 가서 할려라 하고. 자 운문이 어느 때에 동산이가 와서 동산이가 아직 수자로 댕길지지. 운문은 운문 한때 이제 동산이 찾아왔어. 동산이가 이제 운문이가 아직 조슬리 있을 때에 동산이가 찾아왔거든 수자로. 동산이가 참할 때에 됐어. 운문이. 서, 조실이 물어가라 대운문스님이 물어가라 대, 물어 대. 그걸리 삼초 니가 요새 어디서 떠나만노수자 돌아다니는게 그렇잖아요 그걸리 삼초 됐지요 그 동산이가 저 사도에서 떠나왔 습니다 그리고 또 스승 되는이가 그러면 여름은 어디서 났노 운문이가 가라 대 여름은 어디서 지냈노 됐지요 응? 어. 또 산이가 대로 호란 보원사에서보원에서 지냈습니다 또, 문이 그래도 음, 얼때 거기서 떠났는고. 이만하면 서로, 말이요. 빈주. 밖에 온 학자를 빈이라 걸고, 이제 주는 이제 조실이거든 빈주 간에 이만큼 두문되면, 그뭐까꾸른 말에, 그 땡기는 뭐 있어야 되는데, 이 맹물 탄기란 말이야 맹물. 맹물 탄거있잖아 응? 어? 한 더분 하면 말이 나오면, 뭐 이래, 홀치는 기세 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거짓을 못하는 게, 아주, 너무 미미하거든. 자, 이제, 그, 는 그, 게당 그, 그 방면을 떼질 자격도 없다, 이랬되는 게, 냐가그면 새로 와봐요? 그래, 문이 가로대. 그러면, 그, 어느 때 그걸 떠났는고, 한게 산일이 돼. 8월 25일 날 떠났습니다. 이게 숙맥이요. 저, 조시은 낚시를 들었는데, 낚시를 들었는데, 걸리질 않아요, 뭐. 이뭐야 낚시를 들었는데, 자, 문이가 가로대. 너에게 삼돈방을 때리에될끼지만 때릴 가치도 없다. 북에서는, 저, 총으로 그놈을 놔지게 되겠지만, 저, 북계에 들은 말이야 탄안만 없애지, 그 탄안만 없애지, 너한테 놀 자격도 없는, 그 탄안을 맞을 자격도 없다. <웃음> 그러는 게 알지? 응? 어? 이게 그런 말이야 놀방자는 너에게 삼돈방을 다 일돈방이 형, 형법에 말이야 중국 형법에 스무법 방매에 쓰기라. 삼돈방에만 그럼면뭐요 육십방매라, 육십방매. 너에게 삼돈방을 그러면 하도 때릴 가지도 계속 그러면 둔다. 그러니까 저님이, 저, 보통 좀 성가락이 있는 것만 그게 뭐 속에 맺힐까이라. 내가 그렇게도 가치가 없는가 말이야. <웃음> 분심을 돋구는 게 이거 분심. 어? 래서 산이가. 그러니깐 어마지도고 동산이가, 또, 객실이가구르쿠잤던주제던지 갓벌했어, 그만. 산이가 명일에 이르러서, 도리어, 이제 조설에 올라가서 문신을 하는기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잤겠지, 매 그, 그, 너는 방매 때릴, 방매를 말을 자격도 없다, 그 생이 얼마나 그, 그, 해. 그, 이제, 그 이튿날 명일에 이르러서, 도리어, 조실에 올라가서 문신을 하는데 어제 하상어 삼돈방 허락하놀방제 허락... 이건 때리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게요 저거 안, 안 때리는 게요 때릴 거안 때리고 방맹을 그냥 놓는 게라안라안 돼서 아, 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방이라 그는어안 때리고 그 깨드 따르 가지고 못 되면 방맹을 그만 뒤로 놓고 그런 걸 방이라 그래방저놀방장 써요 어 자기네 하상이 삼돈망을 그, 허락하는겨, 놓는거, 그걸 입었으니, 아직 못거라, 지 허물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놈 또 숙맥이라. 그래 물을 게 아니거든. 어 그래 물을 게 아니여. 문이 가로돼 그때에서 이제, 터트리는기라, 이제, 조수지님이. 반대자의 이 밥주문이 놈아. 밥주문이여. 밥자라고. 밥전대. 밥전대 놈아. 그의 그저 강서와 호남에 그렇게만 돌아다니느냐? 됐지? 그 소리를 들은 게 이제 동산이가 여기서 크게 깨달았다. 주네. 이게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긴데 법이. 이거 저 운문이도 너무 실없는 사람이고 동산도 그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기라. 알쓰? 매가리가 없다. 여기 밑에 나오지 이제 운문이가 이제 평이 나와요. 이게 염론이라는 평이니게 운문이 가로돼, 아저 무문이 가로돼, 우젠 문자가 이리 많노, 운문 무문 뭐, 자.